포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. 빨간 사자. 꼬마 음악가 파라사우 롤로푸스. 나는 놀러 달라.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. 아아, 아, 마이크 잘 나오나? 아아, 아아, 아. 나는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해. 징징 바이올린. 빰빠라 빰빰 나팔. 작은 북 딩동 딩동 토로동 피아노까지 어떤 악기든 자신있어 책 빨간 사자 꼬마 음악가 파라사우 롤로푸스 나는 놀르달라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해. 아아, 아. 마이크 잘 나오나? 아아, 아아 아. 나는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해 징징 바이올린 빰, 빰, 빰, 빰, 빰, 빰, 빰, 빰, 쿵쿵 빰, 딩동토로동 피아노까지 어떤 악기든 자신있어 들의 책 빨간 사자 꼬마 음악가 파라사우 롤로푸스 나는 눌루 달라.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아아 아, 마이크 잘 나오나? 아아 아아 아. 진바이올리빰라 빰빰 빰 나팔 딩동딩동토로동 피아노까지 어떤 악기든 자신 있어. 그래도 뿜빠뿜빠쿵짝쿵짝 쿵짝 친구들과 같이 연주할 때가. 가장 즐거워 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꼬마 음악가 파라사우 롤로푸스. 나는 늘르달라 노래 부르는 건. 좋아해. 아, 아, 마이크 잘 나오나? 아, 아, 아, 아. 나는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해. 징징 바이올린. 빰빠라 빰빰 나팔. 동동동동 작은 북 딩동딩동 토로동 피아노까지 어떤 악기든 자신있어 연주할 때가 가장 즐거워 들의 책 빨간 사자 꼬마 음악가 파라사우 롤로푸스 나는 뚤르달라.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아아 아. 마이크 잘 나오나? 아아 아아 아. 징징 바이올린 빰빠라 빰빰 빰파팔 쿵쿵쿵 큰북동동동동동 작은 북 딩동, 딩동 딩동 토로동 피아노까지 어떤 악기든 자신있어 제책 빨간 사자